안녕하세요. 저는 28살 이효재고요. 패션 모델 쪽 일하고 있고요. 야다. 음 멋있군. 저희 오늘은 이제 원진 성형가 홍보모델 촬영을 하러 스튜디오에 방문을 했습니다. 어? 현빈이다. 어, 현빈까지는 아닌 것같아요 <웃음> 영상이 들어가고 있었어요아 이렇게 음, 나오는구나. 잘생겼다. 나오는 잘생김? 잘생겼죠. 머리 잘생겼 네 어,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나다 나오고 있네 <웃음> <웃음> 메이크업을 하여 요제입니다 많이 고쳤는데 많이 고쳤는데 많이 고쳤는데 <웃음> 말, 말해야 말 돼요? 저는 눈이랑 코랑 안면 윤곽 쪽수술 했어요 코가 약간 매부리도 있었고 약간 좀휜 코였는데요 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됐다고 수술 안한것 같다고 오늘 촬영 컨셉은 이제 샤프라는 이미지인데요. 샤프한가? 잠시 있다 오겠습니다. 셀카를 조금 찍어볼까 합니다. 잘 나오는데? 셀카를 찍을 때도 예전보다는 좀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고요.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도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.